왔어요 열시장이랑 차에서 내렸어요 큰게 예, 보이고 잠깐 알시장인데 저는 일단 배고파서 6시쯤 됐는데 제대로 안 열었어요 일단 면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국물이 있고 국물이 없는 면이 있네요 국물이 소고기가 있는 요이고요 그냥 생선 면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선 약간 삭힌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락사 만나고 그래요 말레이시아 태국에 있는 뭐 독특합니다. 네. 어, 일반적인 한국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은 외국 가서 한국 음료 좋아하는 분들은안 맞을 거예요. 뭐 독특한 국수였습니다. 뭐 이것도 소고기인데 이것도 무난합니다. 국수 말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1500원짜리인데 일본에 8000원 10, 10, 만원짜리가 아니라서 깊은 맛은 아니지만 서민이 먹기에는 좋은 그런 맛인 것입니다 어, 이건 소고기 인데요 깊푼데 아, 이것도 좋았네요 천호병원치고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먹고 반을 돌려서 먹는데 아, 이것도 좋네요 저하나 독특하고 이거는 그포근한 소고기 네, 국물의 느낌이 나도 좋습니다 면도 있고 어, 조개류도 있고 어, 양념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어, 이쪽은 해산물 쪽이 많고요. 이쪽은 좀 가볍게 먹는 음. 면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과일 음료수도 안 비싸요. 한, 아, 천0백원 정도 막 이렇게. 600원까지만. 여기 특히 사탕수수, 예. 맛있어요. 진짜 다양해요. 예. 그래서. 여기 야시장 오셔서. 우연히 알았어. 네. 아 다낭에서 제일 큰 야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면도, 국수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면 좋고. 네. 공두개 빼시고, 오급하시면 돼요. 1,500원. 예. 네. 대강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뭐 선물 쪽이에요. 네. 개인이 와서도 팔기도 하고 한번카오 파는데데요 한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가게들이 있어요 여기 액세서리도 싸게 파는 거아니요 여행에 필요한 액세서리 파는데요 싸네요 6,000원, 7,000원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이키 같은 거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이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도 있고요 여기 다름 쪽입니다. 그리고 그 액세서리 쪽, 그냥 한 시장. 근데 아마 그렇게 사실 건 없을 거예요. 예, 아까 보여드거 그 벌써 여기서 식당에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예, 가격도 싸고. 예, 여기 나이트 마켓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고요. 이쪽은 음식. 이쪽은 액세서리류. 요새 또액세서리류살이고세서리게고밤 어, 어, 되시면 나이트 마켓, 어, 니키피치 쪽인데, 네, 되게 크고, 네, 음식도 안 비쌉니다, 이렇게. 그래서, 와서 드시길 바랍니다. 저분제 사람들이, 현진들도 많이 오시네요. 관광객도 많이 오시 이런 데가 진짜인 것 같아요.